빛의 e는 h, nu, h, 람다분의 c를 이용을 한다면, 빛의 파장만 알면, 에너지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. 이 식에 의해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. e 는 h n h 다 분의 c 에너지는 h 프랑크 상수 6.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성 줄 세컨드 그다음 뉴 진동수 초분의 1입니다. 그다음 파장 센치메타 단위로 계산하시고 c 빛의 속도 광속도 3 곱하기 10의 10성 센치 퍼 세컨드 3 곱하기 10의 5성 킬로미터 퍼 세컨드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 초당 30만 킬로미터가 빛은 나갑니다 속도가